뭐 음. 이게 세법 여기가... 아기야, 지금 세미크린 거. 아, 어. 네. 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뀌면, 여기를 안으로 하자. 얘는 바뀌어. 아, 네, 네. 네 그러면 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음. 뭐, 이 점에서 뭐, 지형을 따라 다른데, 이렇게, 여기 탈북이면은, 여트가투가 안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올 거고,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칼륨메가 이렇게, 나갈 거고.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밑에는, 뭐, 는 그, 펌프가, 응. 펌프, 얘가, 이렇게. 나트륨, 얘는, 여기 있던 나트륨은 밖으로 이렇게 빼버리고. 그렇지그렇지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전이를 이렇게 재잖아. 아니,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두개 네. AB가 있잖아. 네. 그니까 이거 만약 전극이라고 이렇게 그, 그막 우리 초등학생때나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그거랑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목소리> <목소리>